작은 나무들인데도 지금 대가 위주로 어쨌든 생각했던 것만큼 좀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크기도 저렇게 잘 달린 나무들은 지금 꽤 많이 컸고 스물 단말 기준으로 해서 한네통 정도 들어가거든요 가수원이 한 2000평 조금 안 되는데 약간 하얀기가 조금 남더라고요 근데 요 정도는 추하하는 데는 전혀 문제도 안 되고 키웠죠. <웃음> <웃음> 열심히 키웠죠. <웃음> 어떻게 사과농사 지은지 얼마 되셨어요? 아 아직 농사 지은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3년 차 사과 농사 지은지 이제 3년 차. 네. 첫해는 사실 유기농으로 농사를 좀 해보려고 네. 약을 안 치고 좀 많이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 약재 뭐 삶아서 쓰는 약제도 써보고 그리고 다른 제품들도 써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네. 사과가 이제 아무래도 나무다 보니까 일반 뭐반년생 야채나 뭐 채소나 이런 것들보다 사실은 조금 이게 수세가 바뀌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어. 그래서 처음에 유기농으로 도전했다가 아 이게 바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냥 관행으로 일단은 사과 생리도 좀더 알고 공부를 좀더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냥 바로 어, 관행농으로 이제 약치면서 지금 하고 있고, 원래는 이제 유기로 할 수는 없는데, 일단 모두삭이라는 뭐 자재를또 만나게 됐고, 그래서 어 모두삭을 관행이 이제 접목을 해서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이제 모두삭을 좀 치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뭐 크기도 저렇게 잘 달린 나무들은 지금 꽤 많이 컸고. 엄청 크네. 예. 많이 달지 않은 그런 것도 있지만, 이쪽 나무는, 예. 되게 커요. 어, 이건 뭐, 한 손으로 안 잡힐 정도로 크 예, 뭐, 작년보다 틀린 건 없고, 관행농에서 쓰던 그대로 이제 방제력은 가지고 가고, 거기다가 이제 모두삭만 좀 추가를 해서 쓰는, 예, 그런 방법으로 올해는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삭은 언제부터 쓴 거예요? 아 어, 4월달, 5월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치기 시작했고요. 5월달? 지금, 예, 네 차례에, 그한 박스 가지고 이게 한번 치면 방제가 지금 한 20단 말 기준으로 해서 한네통 정도 들어가거든요 가수원이 한 2000평 조금 안 되는데 그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네 차례 정도 기준에 이제 모두 삭을 쳤고 그 루트칼맹 똑같이 그런 이제 칼슘제 한두번 정도 들어갔고 약방제 할때 거의 같이 넣어서 쳤는데 빠르면 한 10일에서 한 15일 정도 근데 2주를 넘어가진 적은 없고, 거의 2주 안에 한번 정도씩 계속 쳤어요. 여기가, 나무 보면 수세가,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약할 수도 있는, 지금 작은 나무들도 좀 있는데, 어, 모두삭도 치고 그래서 그런지, 일단은 수세가, 걸음도 주고 그래서, 어, 수세가 약하진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센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는 걸음을 조금 줄여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모두삭을 치니까 또 잎도 좀더 건강한 것 같고 이과일 달린 끝에 있는 잎인데 처음부터 이제 얘는 모두삭을 좀 막고 그랬으니까 잎이 더 크죠 얘보다 그럼 이것더 크고 그러니까 그런 생리가 어떻게 보면 영양이 얘가 이만큼 크는 기간 동안 어 얘가 우리가 이제 연면 시비를 하고 영양제 개념으로 어떻게 그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영양 상태가 좋을 때는 잎 이렇게 이 확실히 커지거든요 그 영양 상태가 조금 안 좋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작아지죠 아무래도 수분하고 영양하고 이런 것들이 맞물려져 있으니까 왜냐하면 봄에 조금 더 가물고 이럴 때 얘가 어 아무래도 잎이 안 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연면 시비하고 이러면서 얘가 그 영양을 먹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첫잎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잎이 다 똑같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일괄적으로 이렇게 커져야 되는데 들쑥날쑥 하다는 건 그때 영양 상태가 조금 더 좋았다는 거죠 얘가 성장하는데 물론 과가 달리고 이러면서 그때 이제 과쪽으로 영향이 가고 이런 부분들이 관계가 있지만 이런 잎들이 더 컸다가 여기는 좀 작아졌다가 다시 이제 좀더 커지고 뒤에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약도 치고 그런 영양제를 같이 넣어서 치니까 모두삭 치고 이럴 때가 아무래도 예시기 때 맞았던 것들이 조금 더 영양 상태가 좋다라는 거죠. 모두삭을 쳐가지고 허용해요 예, 아무래도 모두삭이 치고 나면 이제 약재가 그렇게 살짝 하얗게 뭐보르덱이나 이런 것처럼 전체가 그렇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황이 되으라니까 이게 약재를 같이 타서 쓰니까 약간 하얀 게가 조금 남더라고요 근데 요 정도는 추하하는 데는 전혀 문제도 안 되고 나중에 되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뭐 기존에 탄산칼슘이나 아니면 다른 뭐 보르도액이나 이런 거 쳤을 때는 전체가 하얘지기 때문에 가끔씩 추하할때 조금 이렇게 보기가 소비자들한테 뭐 이렇게 택배거래나 이런 거할 때는 보기가 조금 거북한 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모두사가 아직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과크는 상태로 봐서는 좀 대화 위주로 아무래도 이제 출하를 해야 되니까 대화 위주로 좀 만들려다 보니까 어 열매 속는 것도 조금 더 속았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작은 나무들인데도 지금 대가 위주로 어쨌든 생각했던 것만큼 좀 커지고 있다라는 거. 이 풍경이 뭐예요? 아 어, 여기는 이제 미얀마가 대부분 한반 정도가 미얀마고 저기 끝으로 가면 이제 챔피언 사과. 어. 예 여름 사과는 없고 지금 다 부사 계통의 사과들만. 이 빨개져요? 예 빨개집니다. 어, 지금은 아직. 예 아직은 빨개질 때가 부산 아직 빨개질 시기는 아니어서. 예, 초반 이제 한두달 이제 출할 때쯤 되면 이제 한 10월달쯤 되고 9월달 말부터 되면 이제 사과가 이제 좀 빨개지겠죠 2차 성장기가 이제 됐거든요 좀 있으면 이제 더 커지니까 지금부터 이제 또그 모두삭 그 복합 모두삭 치고 그렇게 해서 한 서너 차례 정도 더칠 예정인데 그거 치고 나면 조금 더 비대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예. 이렇게 죽어요 가지가 다 아직 불안에 대한 치료는 사실 요즘 잘 없어요. 우리 전라도에 지금 그런 약재가 나와서 지금 시험 중이고 농가들이 쓰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조금 써보려고 받아놓긴 했는데 이런 나무들이 이제 고사되면 다 죽고 베내고 태워야 되기 때문에 탄자하고 틀리게 사과는 이게 불안이 아주 탄자는 올해만 어쨌든 좀 저거 하면 내년에 다시 하면 되는데 불안이 이렇게 다 나무가 썩어서 떠내면 이게 시큼한 냄새가 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 나무는 무조건 베내고 태워야 돼이 나무가 껍질이 수간하고체간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다 말라서 다 썩어 가지고 없어지는 거죠 그러이 위에 나무가 다 죽는거죠